와건더이 진짜 실하다 고기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? 와 안에 당면이야 설마 저거? 속이 확 풀릴 것 같아요 이제 질리지가 않겠다 아. 오늘은 MC로 이순이형 보고 있나? <웃음> 1년 만에 <웃음> 스페셜 먹료원으로 왔습니다 입이 터진 것 같아요 주리 어. 씨부터 갑니다 당면 샤워 주리 씨도 먹방요원 기지이 있어 아 역시 먹방요원들은 달라요 자세바 다가 오늘은 스페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료원 국밥 대전입니다 어? 어? 대전? 배기를싹 한번 하자고요 어. 말리는 처음부터 달립니다 어. 와 어. 수영 봐요 비타 치다가 속도가 좋아요 약간 어. 서로 진짜 기싸움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어. 빨리 누가 먼저 기울이느냐 어. 열 끓고?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구나. 30그릇 <웃음> 드실 것 같은데? 네. 와 올림픽 경기 보는 줄 알았어요 <웃음>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영도 합담만 싸우고 어? 말리말리말리 어, 어, 말리, 말리.